소리낭독 끝늦든가는 수궁 이야기 넓지 넓은 바닷 속에도 궁궐이 있고 임금이 있는디 그 임금을 용왕이라 부르더라 세상엔 바다도 많고 용왕도 많지라 동쪽 바다, 남쪽 바다, 서쪽 바다, 북쪽 바다 그 중에서도 남쪽 바다 남의 용왕이 병이 들어버렸어 머리는 짚고 눈은 가물가물 입은 따끈따끈 팔다리는 뻐어더고 온몸은 부서지고 음식이라고 먹으면 위로는 콸콸 토오고 아래로는 짝짝 쏟으니 손가락 발가락 풀 힘도 없으며 죽을 병인지 온몸이 아픈지 약이란 약은 다 써봐도 한나섭을 든 마. 용왕은 서럽게 울면서 소리 듣지 병도 계상하구나. 어찌 이리 약이 없단 말인고. 이제 와할일 없이 죽게 되었으니, 왕이면 못 오고, 신하가 받으면 못 오리. 아, 슬프고 슬프도 나. 하면서 더욱 슬피 우는 뒤, 시끄먼 구름과 거센 바람이 몰려오면서 한도사가 눈앞에 나타났지. 도사는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고 하면서 말했어 소문을 들으니 용왕님께서 많이 아프시다고요 용왕이 너무 반가워서 아픈 중에도 활짝 일어나 앉음서 그랬소 오만가지 약이다 소용없구려 도사님이 누구시든 간에 제발 약좀 가르쳐 주옵소서 허고 사정을 하니 왕. 팔을 내어 주니, 더삼핵을볼제심소장은 화요, 간담은 목이요, 패디장은 그요이 망방수유 비위난 도라, 간목이 택과 허이요 목극토, 허니 비위가 상하옵고, 담성이 심허니 신경이 미약하고, 패디장이 왕성허니 간담 경의자리니라 항서의 일러스되 비위는 해신지 조종이요. 탐은내일신지표본이라 심정증 반병이식고고 신동증 만병이생하오니 심정부상하오면 무슨 병이 아니나. 오로지상이 급하오니 보충탕으로 잡수시오. 속지 화 위군 허여 다토니 요 산사육천 군동 세신을 거두고 육종령 했사 앵속 가간동 감초 질풍 수일 수천만 년용 이십육 어허허 철부 했때 교무 동정이라 설사가 그방오니 가간 대출탕을 잡수시오. 백주를 초구와야저돈이요 사인을 초구와야저돈이요 백봉령 사냐고 빈자의 향탕기 전공 강할목통과 간동 감초팔분 수일선 전반연령 삼십년척 쓴대호 무통정이라. 양감이 그 파원이 니 감히 강할탕을 잡수시오. 마왕도돈진 비광활 방풍백지 천궁장출 승마갈근세신 감초가고 분수일쓴전반요요 칠롱시, 백초약을 각가지로 다 쓰다가는 치료 먼저 죽을 테니 약을 한테 많이 모아 가마에 많이 되죠. 한 번에 먹어보자. 약을 한테 모일 적에 인삼은 미감허니 대부은기여워 시갈 생긴 으면 조영양이로다. 백초는 황은허니 헌필왕이오고제사제스 보고 겸치답 빌라 한초는 가문허니굳즉운중허고생즉사로다정신만소화만팔미환용이완경우구장경오고 백봉형 천봉형 대황망조 창출 백출 소득범 부진비비비판하해양교계단사 차전현 시시 호전오모 통인삼, 천문동, 맹문동, 매시동자 감초지, 초감이육군자탕, 청서유과탕, 유원익기탕 청풍포음탕, 백사의 여탕, 신롱시 백초양을 각가지로다, 써보아도 혐무동정이라 한참 맥을 짚으면서, 고개를 까딱까딱하던 도사가 말했지. 어참 큰일이 올세. 간이 아주 못쓰게 되었어요. 이제 두 눈이 멀게 되고 곧 돌아가시게 되옵니다. 용왕이 도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래 큰소리로 엉엉 울면서 어찌하여 그런 병에 들었단 말이오. <웃음> 우선 술을 너무 많이 드셨고 나란 일은 안 보고 놀기를 좋아하셔서 날마다 우울하게 빠져 살면서 운동도 안 했으니 그런 병이 들 수밖에 또있겠소 도사가 야단치듯이 흐는 말에 용왕은 속으로 찔끔했지만 그래도 살라면 도사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지 도사님 병을 아셨으니 약도 있지 않겠소? 약을 좀 말해 주시오. 아까 말했다듯이, 좋은 약은 많고 많지만, 이 약들 다 먹어도 용왕님 병은 안 나서요. 오직 한 가지, 약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오? 제발 얼른 말좀 보시오. 토끼 간을 얻으면 자유가 있으려니와, 많이 그렇지 못하오면, 영따뜨왕이, 동성산촌이여동당살기가 추상이 됐던, 내도도르아세양천도라 할기. 도사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한 두어 걸음 걷는 듯 하더니 순간 퐁 하고 하늘로 갔는가 공중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라함께 어째 인자 용왕은 살아보겠다고 온 신하들을 다 불러버렸지. 신하들을 불러갖고 토끼 가을 구해오라도 한참이었구만. 자 신하들이 이마에 벼슬자리를 딱 붙이고 들어오는 뒤. 승상거부, 승제는 도미, 판서민어, 주소 오 징어, 한림, 박대, 대사성, 도리모, 방청사, 조기, 해원군, 방개, 병사, 청어, 구수, 해구, 형감호어조장 조기, 부별랑초, 장대 승드, 총덩어리가, 우리, 좌우나들 금군 모시. 사오 좋채 좋채 좋채 삼채멸 진미끈장어 사오자가 살며 꺼지 금잉어장 똥이 망똥이 바각 바가, 바가 들어와서 해왕전에 저를 꾸벅 꾸벅 꾸벅 꾸벅 오는구나 야들이 들어온게 용왕이 코를 막으면서 야야 웬 생선들이 떼거지로 몰려드냐 아이고야 내가 용왕이 아니라 우물전 주인이로구나. 좀물렀거라 용왕이 손사래를 치며 신하들을 한 걸음씩 물리고 나더니 하는 말이 경내중에 세상을 나가서 토끼강을 구하여다 치매병을 구원할 자누인나뇨 이렇듯 간곡하게 말하느니 모두들 서로 얼굴만 쳐다보지 말이없어그 꼴을 보던 용왕이 애고지고 서럽게 울면서 말했지 남의 나라는 계자출란 신하가 있어 최 허벅지 살을 베어 임금을 살렸다는디 우리나라는 정신이 있어도 살지 해원군 반개란 놈이 열발을 쫙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와서 공손이복지허여 말을 장담으로 하는 헌디 신호영은세상이여신호영은 세상이다 천 벽길 산천수 가만히 장신하야 천봉만악을 바라보니 산중퇴월중태안변이 있어 오니 소신 엄지발로 토끼놈을 가는 허리를 받으두두둑지어다 거들 왕쩌은는 바치리다 허니? 이 말은 그러나 또 생긴 모양이 눈 허망하게 푹솟기로 전거 후거를 잘할테니 처리 물렀거라 이렇듯 의견이 분분할째저 뒤에서 한 신하가 용왕님께 상소를 올렸지 용왕이 상소 보시고 칭찬하시되 신야라 초보지 신야요 충야라 초보지 충야로다 그러나 우리 수국 충신들이 세상 사람들의 고깃밥이 된다 보니 그 안이 원통은고 별주고역자오대소신은사주이 구비하여 강상의 높이 떠 망보기를 차라와 인간의 봉패는 없사오나 해중지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하나 그려주사이다 글람은 그리호여라 하. 산를 불러라 화궁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천하 명산승지간에 경기부던 눈 그리고 두견의 곧채지울재소리듯떤귀 그리고 난 조지초 웬간행초 꽃 따먹던 입그리고 봉내 방장 흑은 무중에 일절맞던 고그리고 대한 엄동 서란 풍에방풍얻던 털그리고 만화방창 화림중 벌벌뒤도은 발그리고 두기난 쫑금두넌 도리도리허리난늘 신공댕이로 도 안다 이헛다 별주부야 어서 가지고 나가거라 별주부가 토끼 그림을 받아 널뜨를 한참 생각하더니 목을 쑥빼든마 그림을 딱 말아서 목을 쑥움츠려놓으니저 막동창시가 딱 붙어갖고 물한점안 먹게 되었지 별주부 혼잣말로 이만하은 물길로 마을일을 가더라도 그림이 저질리가 없지 용왕이 주는 술석잔에 얻어먹고 드디어 별주부는 우으로 나갔지 사랑은 물에 둥실 떠올라 허위 허위 육지에 도착 거리 산는 칭도없고경수무풍은 하자파 물은 붕붕 꿈분 산은 노르르르르르르르르점는 점점 낙동는 동동 장르은르르 늘어진 잠르르르진 깔달이 몸통 짚는 골 모르다 내 흐름 논출 등 수푸들 때올 그러지 부디 틀어져서 구부징징 감겼다. 자라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엉금엉금 걸어가 오로지 토끼가 산에 산단 말만 듣고 산을 보고 찾아가는 뒤한 모퉁이를 돌고 보니 웬갓 짐승 소리가 떠들썩하네 자라는 얼른 돌 틈에 숨어서 바라봤지 꽤 많은 여우, 털 좋은 너구리, 슬피 우는 잔나비, 날랜 토끼, 암곰, 수곰, 노루, 사슴, 맷토시 숭냥이 발달린 짐승들이 앙금 앙금 모여들고 떠들고 있는디 조그마한 토끼란 놈이 톡 튀어나오는 거야 모든 짐승들이 토끼를 상자로 앉혀서 어른으로 모시고 놀고 있는디 이때 자라는 토끼란 말만 듣고 목을 쑥 빼서 바라봤지. 가운데 앉은 놈을 본 게, 두이난 쫑, 긋 눈은 동글동글, 허리 난 눌신 꽁지 있는 묘또. 그림을 보고 앉은 놈본께 영락없는 저 토끼가 그림 속의 토끼여 자라간 어찌나 반가웠던지 한걸음에 갈려다가 멈춰섰지 워낙 짐승이 많으니 이래 실수가 있겠다다 놀고 토끼 혼자 남을 때를 기다려보자 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누림내가 진동을 하며 범 내려온다 폭이 내려온다 속이 깊은 걸로 한짐생이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양육쪽 찢어져 몸은 덜숭덜숭거리는 잔뜩 한발이 넘고 전둥같은 앞다리며 동네같은 뒷다리 새낙같은발톱으로 잔디뿌리고 황홀해를 은동스란백설격으로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홍이라벌리라라라앞에라옷라라홍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고 가만히 라라라지아 이놈들아 내가 배고파 죽는디 여기 다 모여 있음께 이 놈들 중에 털찌좋고살찐 놈으로 하나 먹어야겄다. 온 짐승들이 놀다가 웃지나 놀랐든지 한쪽으로 땅 굴려갖고 똥오줌을 잘금잘금 제기며 있는디 그래도 토끼가 어른이랍시고 한마디 허네. 아이고 장군님 어디갔다 이제 오십니까? 오 이놈. 내가 한잠 늘어지게 자다가 배가 고파서 내려왔다. 호랑이가 불같은 눈으로 짐승들을 둘러보는 뒤다 눈도 못 마주치고 있더라.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면서 말했어. 살이 좋기로야 저 멧돼지가 제일 낫지. 멧돼지를 먼저 먹어야겠다. 내 네, 이놈 멧돼지. 내가 배가 고파 못 걷겠으니 너희 놈내 앞으로 쪼오고호식으로는음 응, 그렇지 너 토끼 너도 딱기다라 멧돼지 먹고 너는 입가식으로 야겄다 이래 놈께 어째 멧돼지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흘리고 어그저 어그저 호랑이 앞으로 가고 토끼란 놈은 온 몸을 발발발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앉았지. 그걸 보면서 지켜보던 자라가 생각하기를 워시저 호랑이란 놈이 토끼를 먹을글면 난 그냥 닭죽던 개의 지붕 쳐다보는 꼴이네 그라면 안되지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디 에라 물어봤다 그냥 일단 한번 불러봐야겠다 자라가 바위 틈에 나오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짬이었어 야 호랑아 질러나왔던지 호랑이와 다른 짐승들이 다화들장 놀라서 뒤로 딱 돌아본게 그 중에 호랑이가 더놀랬던 것이 꼭 나무로 된소뚜껑 접시같은 짐승 하나가 소리를 지르고 있거든 너너 너 뭐냐 그러는 넌 누구냐 난이 산중의 임금 호랑이로다 난 용궁에서 온별주부 자라다 근데 얘가 니가 왜그곳 나와 저것지그곳 나와 지나가다 호랑이라 하길래 한번 불러봤는데 니가 나를 어쩔 것이여 호랑이가 가만히 보더니 야 이놈아 너 무엇이라고 죽을거렸었냐 이리 오너라 나가보자 자라가 깜짝 놀래 움츠린 목을 사정없이 있는대로 다 빼갖고 호랑이 앞으로 쑥 내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원래 집을 잘 짓는 목수인디 하루는 잘못해갖고 처마 끝에 뚝 떨어져 목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병이 생겼다 그러한 뒤이 병에는 호랑이 쓸개가 약이라 하길래 호랑이 찾아다녔거든 네가 호랑이랑께 어디 쓸개 좀 내놔봐라 호랑이가 기가 막혀서 조촌거리고 있는디 자라가 그 틈을 타서 호랑이 다이 사이로 들어가서 그 단단한 앞니로 호랑이 거시기를 딱 물어부렀지 자라 앞니가 보통 센가 호랑이가 언제나 팠든지 쿵불고 떼고 어 몸풀에 치고 엉엉 어 울며 질색하네 라남다 기급장군 해밥 속에서 놀란 대와개우양초 허는격으로 현정 이전에 살다 나는 애쫓기 이나아났든 괴물이 번쩌란다 이라고 호랑이를 물리친게 자라는 다시 토끼를 찾아 나섰지 호랑이 때문에 멀리 도망가갖고 그런가 걸름이 느려서 그런가 한낮을 넘게 댕기다가 딱 돌아볼게 아따 토끼가 오도가니 앉아있네 자라가 보고서 반가워갖고 토토토 토토, 토토, 토토 생원아니요 마침 심심하던 차에 누가 부른게 토끼가 좋아라고 거 네가 날 찾나 그건 어, 누가 날 찾어 여기로 깡짱 저기로 깡짱 깡짱 거리고 내려온다 아따 내려온 게 급해서 그랬는가 토끼 뒷발이 딱 미끄러져갖고 온 나오던 자라랑 탁 부딪혀버렸어 아이고 코여 아이고 만박이여 아니 양반이 초면에 남의 이 만박은 왜 이렇게 들이받으시오 당신 이 만박은 고사하고 내 코도 다쳤어 자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났을께 인사나 합시다 개선은 유라시오 토끼가 대답을 하는디. 예. 나는 천상에서 이 음량 순사시허여 회초월 분별하듯 예부상서 월퇴러니 도약주 대취하여 장생약을 짓고 척하지산 산중에 머무른지 오렐러니 세상에서 부르기를 날들은 명생인 도생원이라고 허요 헌디 케에서는 위라시오. 예, 저는 수국자 독주고 공신 사대 손, 별주고 별날이라고 하여. 아따, 토선생, 관상을본 게, 남중호거리오, 발밉식 또한 오입쟁이라서 세상에서 몰라서 그러지. 우리 수국만 들어가면, 영락 없는 훈련, 대장감이란 께 그란디. 미간에 화망살이 들어서 생전에 죽을 지경을 꼭, 여덟 번은 당하러어 자라의 말에 토끼는 풀이 죽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지 예! 기억으시오 아! 당신 말이 좀심하네 근데 들어보게 다 틀린 말은 아니오 그, 당신이 사는 수궁은 어떻소? 아! 우리 수궁 말할 있어소 천하의 제일이지라 우리 수궁은 온통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날마다 잔치를 여는 뒤 맨날 뭐라 마시라 하고 둥. 기땅기 동기땅기 땅흐지라 아마 토선생님 가면은 우리 용왕님께서 육지에서 귀한 손님 오셨다고 겁나게 좋은 집도 주시고 훈련 대장 같은 높은 벼슬도 주실 것인니 왕마 그래라 별주고 묻어요 그라믄 얼렁렁 갑시다잉 바닷가에 도착한 자라는 토끼를 등에 태우고 물속으로 들어갔지. 한참 가든마 자라와 토끼가 용궁 앞으로 딱 도착. 자라가 토끼를 입구에서 잠깐 기다리게 하고 바로 용왕님께 가서 인사드렸지. 그래 토끼를 잡아왔느냐. 저쪽 문 밖에 대령시켜 놓았나이다. 그래 그래 고생했다 별주부 어서 토끼 데리고 오너라 신하들이 토끼를 용왕님 앞에 떠놓자 토끼는 듣거라 내 병이니 간이 약이 된다 보니 어찌 신하를 보내 너를 잡아오도록 했으니 또 죽노라 하늘 마라 내여봐라 어서 토끼 배를 쫙 갈라서 간 더운 짐에 소금 찍어 올려라. 용왕님의 말을 들은 토끼는 눈 앞이 캄캄해졌지. 순간 토끼는 한 가지 꾀가 떠올랐어. 용왕님 전아래요이 목숨 용왕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니 참으로 영광이옵니다. 그란디 병에 잘 듣는 제 간이 명약이라고 소문이 나갔고 서로 달라기에 숨겨놓고 다녔죠. 아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이일을 어떡하죠? 별주부가 말만 미리 했어도 가져왔을 텐디. 이놈 거짓말은 아니겠지. 하, 아,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네 자라와 함께 가서. 간속히 가져오도록 허여라. 왕마 토끼의 뀌가 통했네. 용왕님은 토끼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토끼를 위해서 대접을 하는디 왕자진의 봄필이 확천사 축장호 쩌지러 쿵짜우쿵 석연자 거부온과 둥엉 징둥둥 잠자 방에 옥 두구 소한테 대로 대로 대로 해금의 해금이며 완주고 바람. 다음 날 아침이 되자잘 먹고 잘 쉬던 토끼가 하는 말이 용왕님께서 하루 빨리 나오셔야 하오니 소태가 한시 밥삐가을 가져오겠나이다 토끼의 말에 용왕은 흐뭇한 듯 여봐라 별주부는 듣거라 토 선생을 모시고 가서 한 속히 가져오도록 하여라 별주고 할일 없이 토끼를 다시 업고 용궁을 나아버렸어 가자, 가자. 어서, 가자. 토끼는 자라 등에 앉아서 넓은 바다를 건너 육지에 도착. 토끼가 폴짝 뛰어 발이 땅에 닿자마자 얼마나 기분이 좋든가 얼씨구 철씨구 쉬고 쉬고. 얼씨고나 절씨구 얼씨고철씨고 지와자 좋네 얼씨고나절씨고 이렇듯 좋아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니 그 꼴을 가만히 보던 자라가 답답해서 말했지 아, 여보시오, 토선생, 나갈길 바쁜 게간좀 빨리 잡고시오해 토끼가 듣고 겁나게 비웃으면서, 아이고 이 미련한 자라야 누가 도대체 뱃 속에 둔 간을 꺼내고 들인단 말이냐? 네가 날속였음께 나도 너희들 속인 것이오. 그라함께 그래 나 원망하지 말고 난 이제 내갈길 간다 너도 네갈길 가라 잘 가거라 자라야 허고 토끼는 깜짝깜짝거리면서 숲속으로 홀쎄 달아나버렸으라 자라는 의의가 없어서 토끼가 사라진 곳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술 있었지 그 후로 자라 혼자 앙금앙금 앙금 물가로 산으로 돌아다닌다 는디 인자는 어찌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으뜸가는 소금 <웃음>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면 그 안이 졸성 가더질더지